자 저희가 20 26절을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카이는 사실 그리고 입니다 그리고 토테 하면 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에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동사가 그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를 입고 격변화를 했어요 격변화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어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옵션타이 한번 읽어 볼까? 옵션타이. 옵션타이. 여러분에게는 한 단어지만 이걸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지금 보면은 어, 주어가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c 라는 동사지만 3인 칭 복수어미를 가져서 데이 씨라고 볼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어미를 보고 미래형 어미가 붙어있기 때문에 윌데이 씨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사실 히브리어와헬라어가 이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이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안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이 주동사를 가지고 주동사의 어미가 무언가 아, 이건 3인칭 복수 3인칭복수음이가 붙었구나 그러면 주어가 되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형 어미가 붙어있으니까 will see구나 이것까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의 토에서 그 지금 얘는 이제 목적어죠 톤 휘온 투 안트로프 하면 얘가 지금 목적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톤을 보고 호가 지금 격변하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톤, 휘오 하면, 휘온 하면 선이죠, 리 휘오스 알죠? 휘오스가 지금 목적적으로 격변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안트로포스라고 해야죠.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얘를 수식에 지우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격변을 했거든요. 투, 안트로프 하면 사람의 톤, 아 휘온하면 아들을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톤 휘온 톤, 톤, 휘온. 톤, 휘온. 톤, 휘온. 톤 휘온 여기에 지금 영어에는 Y인데 헬라어에서는 뭐죠 이게? 윕실론 대문자죠. 얘가 지금 그러니까 위발음이 나죠. 그래서 톤 휘온하고 자그 다음에 투 안트로프 투, 안트로. 투, 안트로. 투, 안트로. 투 안트로, 안트로프 투 톤휘언투 안트로프 휘투 안트로프 예, 처음이라 발음이 좀 발음이 좀어색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우리가 이제 에르코메논 하면 지금 이 분사예요. 분사라는 coming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읽어보면 에르코멘 에르코메논 에르코메논 틀렸습니다. 에르코메논 에르코메논. 에르코메논. 에코메자 여기에 보면 n 하면 인 아니에 완.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펠라이스죠. 네펠라이스. 네펠라이스. 네펠라이스. 자 여기 뭐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을 그들이 볼 것이다 이런 말이죠.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메타. 메타 위드라는 전치사예요. 다음에 여기요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라는 지금 파워죠. 권능이라는 이 지금 동서가 격변화를 냈어요. 전치사 때문에 격변화를 냈어요. 그럼, 그러면 메타 두나메오스 메타. 따라 해어보자 메타 두나메오스, 메타 두나메오스. 메타 메타두나메오스 메타두나메오스 그 다음에 여기는 폴레스인데요. Great. Great 이해를 수식해 주죠. 자 메타두나메오스 폴레스 메타두나메오스 폴레스. 메타 폴레스. 메타 폴레스. 메타 폴레스. 메타 폴레스 자그 위대한 큰 이, 능력을 가지고 카이는 카이 카이 그리고란 뜻이에요. 얘는 독사가 영광이죠. 근데 지금 메타에 다 걸리죠. 독세스라고 이제 격변을 한 거예요. 독세스. 독세스. 독세스. 독세스. 독세스. 독세스. 독세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영광을 잘못 대하면 독사가 우리는물 수가 있어요. 그래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위대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이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메타, 두나미오스, 폴레스 카이, 독세스. 읽어볼까요? 시작. 메타, 두나미오스, 폴레스 카이, 독세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저랑 읽어보자 카이. 카이. 카이. 카이. 토테. 토테. 토테. 자, 옵, 옵선타이. 옵선타이. 자, 토테, 옵선타이. 토테, 옵선타이. 톤, 언 투, 안트로프, 안, 트로 안, 트로프. 좋습니다. 저보다 <ơi> 좋습니다. 다음에 에르코메논 에르코메논 에르코메논 n 오메논 n 네펠라이스 네펠라이스 에르코메논 n 네펠라이스 에르코메논 n 네펠라이스 에르코메논 엔 네펠라이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자한한 한 번에 읽게 읽을게요. 메타, 메타 두나메오스 폴레스카이 독세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 두나메오스 폴레스카이 독세스. 예, 아주 좋습니다. 많이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그자이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에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을 텐데, 헬라어를 어떻게, 마가복음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읽어볼까요? 시작. 카타 마르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느낌이 네. 올 거예요. 네. 카타 마르 콘이죠. 네. 얘가 뉘어가지고 엔 발음이 나죠. 느 발음이 나죠. 다시 한번 네. 카타 마르 콘 시작. 네. 카타 네. 마르 콘 네. 영어로는 마크죠. 네. 다음에 마가에 의하면 이런 뜻이죠. 마가는 비추이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족하고 베드로의 제자임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의 여정의 동반자였죠. 근데 어디서 도망가 도망가버렸어요? 예. 네. 버가인에 도착해서 이 톨로스라는 그탈루스 산맥이라고 하죠. 그걸 <웃음> 거기에 이제 맹수들도 있고 산적들도 많았죠. 그 겁이 나서 도주해서 2차 전도행 시작 때 이제. 바나 바와 바울의 이견 차의 불씨가 됐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든 바나바에 의해서 아름답게 이제 이제 참 주의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변모되는 모습 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영어로 마크라고 하고 헬라어로 어떻게 읽어요? 시작 카타, 카타 마르콘. 마르콘. 다시 한번 카타, 카타 마르콘. 마르콘. 자, 그러면 누가복음 보 어떻게 읽을까요? 카타 루코. 카타 루코냐? 카타 루카스. 루카스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누가예요. 누가. 루크라고 하는데 원어는 루카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록 목적을 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예수님의 순환이 곧 신들의 순환임을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줌을 보여준다. 예,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종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사복검서에서 예, 여러분 짧은 거 좋아하죠. 가장 짧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여 사, 사건 전개와 생동감이 넘치죠. 다음에 헬라오로 유투스라고 하는데 이걸 즉시 고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으로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갈릴리에서 사요. 후반부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이제 주로 잘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적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강조했는데 누가복음에 아니 이 마가복음에 거의 40%가 생예수님의 생애, 생애 마지막 8일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구약성서가 이제 적게 인용이 되어 있고 유대관습이 적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거의 인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미래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핵심은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자, 보시면 자,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8장까지 볼까요? 8장 이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권능 기적이 많이 나와요. 자, 기적 기적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자 여기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보면 여러분 거의 생애 마지막 8일이 이누가복음의 거의 40% 거의 반 가까이 이 하례대에서 생애 예수님 생애의 8일이 40% 정도 거의 반 가까이 하례대어서 누가복음 아이 마가복음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증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 보세요. 1장 1절로 8절까지 저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들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앞서 내기를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얘기를 곱게 하라고 하는 도로 하였더라 사제를 읽어주세요 유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그가 전파하며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요한이 증가하는 말을 보게 되죠. 그의 역할은 어, 초림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였고 지금 이 설교 말씀에 여러분은 다시 오실, 제재임하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셔야 돼요. 어, 이 침례자 요한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 그 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해서 묘사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먼저 예수님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했죠. 자, 이침례의 요한은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주냐면 하나님을 닮으려는 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닮으려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외쳐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증언인데 어, 그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어, 받으시는데 11절을 자자 자 10절부터 1 11, 1 10절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속에서로부터하늘을 네. 열리더니 성령서 비둘기 같이 사기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나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항상 성부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하나님께서 증언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사역에 들어간 게 아니죠 40일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자 첫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셨죠? 예수님의 설교 주제를 볼까요? 14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오셔서 ]cool -完 -完 DOT 예, 그렇죠. 자, 우리,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먼저 하시자. 물론 그게 배경이 있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회개와 따를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자, 믿으라. 자, 지금의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가까이 왔다고 하죠. 물론 그 때와 시는 알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뭘 외쳐야 돼, 요 여러분? 다시 오심을 예비 시켜야 돼, 성도들을. 성도들을 이큅먼트, 이큅먼트 시켜야 돼요. 자. 이 환란의 때를 준비시켜야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면 려 뭘로? 회개로 지금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금은 깨어날 때이고 성소를 깨워야 돼요. 지금 깨워야 될 때예요. 그때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 이름이 너무나 가까이 온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미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죠. 누구누구를 불러요? 자,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좀더 가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자,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시죠.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사역을 보면 자 귀신들이 귀신들이 한번 외치는 거 보세요. 주의 사역을 보면 아 먼저 자 축사를 하셨죠. 다음에 병든자를 신유를 하셨죠. 고치셨죠. 신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전 하셨어요. 자 귀신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볼까요?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4절. 귀신들이 알았어요. 마귀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뭐라고 하시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마귀들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의 능력을 받으셨 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가는 예수님의 명하니그 사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 힌트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영에 나가려고 할때 발작이 일으키고 결국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자, 마귀들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죠. 그 다음에 35절로부터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한문동진자를 고치시죠. 뭐냐면 병고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기적과 기사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문제겠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열두 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다음에 이제 계속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데, 예, 죄사음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은 죄를 사실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있으십니다. 있으세요. 자, 자,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내리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을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논쟁거리가 되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죄사할 권한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2장 10절 11절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 여기 자 믿음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더 강력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 이 시간 죄에서 정말 회개하고 일어나 예수를 믿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자들은 일어나 믿음으로 걸을지어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레이마테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또 이제 트집을 잡죠 왜마테 집에 가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잡수시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더 트집 잡는 어, 지금 사람들한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21절, 22절에 보면 그 포도주 부대의 이야기는 사실 포도주는 포도즙이나 예수님은 사실 포도즙을 맞으셨던 것 같, 뭐, 마시셨던 것 같아요. 구약의 포도주는 우리가 그 화재나 이런걸 드릴 때전쟁인가요그 그 포도주를 막 뿌리죠. 그때 이렇게 썼던 것 같고 어, 자이 포도 관련된 주 주나 즙이 나오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뭘 상징하죠? 마지막 때 원수들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령하고는 별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해석상에 보면, 이걸 성령에 빗대어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성령과는 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이제 금식, 금식에 대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언쟁이 나오는데,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신랑이 떠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죠. 그 이후에 저희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금식은 위험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장 23절로 28절을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논쟁을 하죠. 안식 뭐냐면 23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이삭을, 그, 안식일에 곡식밭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서 이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 예를 들어요? 다윗 때, 다윗의 예를 듣죠. 그때 제,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는데 다윗도 그 안식일에 들어가 빵 먹고 그랬죠. 자, 그래서 좀이 너무 형식화된 그런 유대교를 좀 보게 되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27절 2장 27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안식일은 누구?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죠?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일이 우리의 어떤 신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병을 병든역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안식일에 이제 손마른 자 고쳤다고 또 공격을 해야 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 3장 11절을 좀 볼까요 이제 여기 큰 무리가 나와도 치유를 받아요. 자, 자 여러분 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예. 자 귀신들이 알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신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자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지키며사셔야 되겠죠 아멘 자 그리고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누구 누구죠? 자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와있죠. 한 사람씩 이름을 대볼거에요.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레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스가리온 예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자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다 좋은데 이 사람들 지금 서기관들이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을 가을 세부레뭐 들렸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왕국이 서로 대립하면 갈라져서 졸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들어보십시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려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사실 한국교회만큼 이단 공격이 많았던데도 없어요. 보면은 이단으로 과거에 보면 이단으로 공격한 무리들이 다 이단 같아요. 사실 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일으키, 일으, 일으키신 무리도 계속 이단 공격을 받다 보면 진짜 이단이 되어 버는 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예수님을 결국 이단이라고 공격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판단하거나 그럴 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휩쓸려서, 휩쓸려서 어, 다른 그리스도인도 공격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성령을 거슬려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 있는데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한 거고 여러분이 지옥 가서 아무리 항변해 봐야 제가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따랐다 그건 용납이 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헌법에 보면 보면 죄, 죄에 대한 무지는 뭐라고 해 있어요? 범죄 행위죠. 그쵸? 성경에 대한 무지는 어, 엄청난 죄악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은 성경을 잘 아는 것이에요. 누가 공격한다 해도 같이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죄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참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족이 됐다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너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라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4장 1절로 34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4장 4장을 펴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4장 13절로 20절 13절, 4장 14, 13절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겨하겠습니다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라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오, 이와 같이 돌밭을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주치 기쁨으로 갑니다.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가 그 후에 후에 그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촉하는 자들이여 다시 나무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곧 말씀을 듣듯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꼭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살고 있죠. 자, 여기 길가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언급할 가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많은 현대인들이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속임수, 이래 돈에 많이 잡혀있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염려와 재물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누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시고, 또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 열매를 못 맺으니까 말라 죽어버렸죠. 이게 이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땅에 뿌려지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등불의 비유도 하시죠. 등불의 비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는 씨의 비유.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땅이,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자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열매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자람이 굉장히 커서 거기에 새들도 많이 날라오고 거기서 쉬기도 하죠. 예, 이런 비유를 하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 왕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보면 진제 자, 이렇게 기적들이 나와요. 기적들이 나오는데 보면 바람과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모든 자연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귀신들 인자, 귀신과 마귀들도 꼼짝 못 하죠. 고치시죠. 자 불치병, 혈류병 여인 여인이죠. 혈병 여인을 고치시고 이 불치병도 고치시고 야이로에 따른 죽었다가 살아나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향에서는 주께서 배척받으시죠. 그 다음에 주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6장에 보시면 6장 7절로 10절, 13절을 보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여러분 지금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회개를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하고 교회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뭘 전했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를 했죠. 제자들이. 그들이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그쵸?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께서 권능을 주시면 마귀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5천명, 남자만 5천명이니까, 장정만 5천명이니까 미니멈 2만명 이상을 먹이신 거죠.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물 위를 걸으시죠. 그 다음에 개네의 쌀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 있죠.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고르반 전통이 있죠? 부모한테,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한테 해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에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자,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지금 본의계가 사실은 페니키아야. 페니키아 있는 두로 쪽에서 하시지 않았나? 본의계가 페니키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두로 근처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 같은데 원래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 받으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이 사역이 먼저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을 마치 개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 기분 나빠하고 상처 받고 가버릴 텐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지금 간절히 그 어린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요 주여 대답한 걸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하죠 이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를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천명을 먹이시죠. 그 다음에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참 무섭습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 에 사실은 이 바리세인의 누룩은 철학 사자와도 같아요. 현대 바리세인의 누룩은 뭘까요? 포스트 모더드니즘 같아요. 뭐 어디로 가든 똑같다.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현대 바리세인의 누룩은 무일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세요? 자. 그쵸.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침을 바르시고, 이 안수에서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아픈 부위가 계세요? 이 시간 거기에 손을 얹으세요. 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이로 름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아픈 부위가 예수이름명하는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보이고 입이 떠지며 귀가 열리며 모든 머리와 신경계가 다 치료되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 혼의 연약한 부분, 영의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됨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왜 우리 베드로 우리 형님이 왜 등장 안하실까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8장 27절로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날 누구냐 고물으시니까 어, 우리 베드로 형님 대답을 8장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음, 음, 네, 네, 자, 그럼 여기 우리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스수 읽어보세요. 여기는 시그마의 대문자죠. 여기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수학의 서메이션 <웃음> 기호로볼수 있는데 여기 시그마입니다. 음. 예, 헬라와에서 그걸 가져와 쓰는 거예요. 스 w e e t 아니면 유죠그 다음에 a 이기 비동사입니다. 압입니다호 호. 호는 정관사예요 남성형 정관사죠자 같이 볼까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수이호 크리스토스 수이호 크리스토스 수에호 크리스토스 눈감고 해보세요 시작 영어로 You are the Christ 자,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자 헬라어로 수이호 크리스토스 시작 스이에이호 크리스토스 제 말이 you 크리스토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고 헬라어로 스이에이호 크리스토스 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영어, 영어로 그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이에이호 크리스토스 자 여기가 오가 아니죠 강한 순표가 붙었으니까 호죠 자 여기는 크리스토스 예. 헬라어는 발음기 그대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 로가 주님께 c h 허 크리스토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씨의 허 크리스토는 여러분이 잠 중에서 잠을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You are the Christ. c h 허 크리, 크리스토스. 눈 감고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씨의 허 크리스토스. 예. 자,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예수님과 죽음의 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교와 가르침이 나와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8장 31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31절 8장 31절로 35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로 8, 8장 31절로 35절입니다.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 일들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에 사람들을,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자유 불러 자유 이르시되 자유 누구든지 자유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 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여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우리 베드로 우리 이 신앙의 선배를 보면 정말 우리의 그 뭐죠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이제 시에호 크리스토스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는 그 다음에 주님 그거 인간적으로 맞죠. 주님이 죽으신다니. 그러면 아니 때문이다 했다가 사탄을 물러가라고 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 배우에 있는 사탄을 주님께서 물리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약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고구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구누구?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누구와 누구를 만나셨어요? 엘리야와 아,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 내려와서 주의 제자들이 귀신들레 아이를 못 고치고 있었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하셨죠. 자, 아마 간질을 일으키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질병을 볼때 영적인 문제인지 혼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다 봐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문제를 다 치유하세요. 이 시간에 특별히 사실 여러 질병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여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 관련된 어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의 명으로니 그의 영이, 혼이, 육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정말 육신의 어떤 뇌에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혼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혼을 치유해 주시며 악령이 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악령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나와라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이 가르침을 주세요. 근데 그중에 그 구장 그 33절로 3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와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3구장 33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해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이 주께서 안, 앉으신 후 열두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고 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리,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뭐죠? 그 와중에 권력, 권력 다툼을 하시죠? 음.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 상실이죠.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창구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는 늘어린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길이 나오죠. 제자가 되는 길이 9장 38절로 50절에 나오는데 자, 사실은 여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음 9장 42절로 5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구장 42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멧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더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를 찍어낼 것라 그가 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불꽃을 가르고 지옥까지 안고 불꽃이냐 난 불꽃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도 나은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네 말이 옳이이지고지그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네 네가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가 한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는이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탈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고 생선을 하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보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죄짓는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죄악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까지 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자, 음행한 연고 없이 그의 아내를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에 지금 갈라지려고 하는 부부가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이혼하실려는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불법이에요. 자기 멋대로 배우자될 사람을 사귀지 마시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교제를 하시고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 결혼 하셨다면, 근데 이제 굉장히 음행한 연고 이외에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중지하세요. 이혼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청년,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죠. 다 계명도 다 지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세요? 청년한테 어떤 요구를 하세요? 가난한 거다 팔아가지고. 자, 가나, 아, 죄송합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는 사람 도, 도우라고 하죠. 근심하며 가버렸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 신은 누구였을까요? 돈이었죠, 돈.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세 번째 예고인데, 주님이 세 번째 또 예고를 해주세요. 고난을 받으실 거다. 또, 이제, 예고를 하시는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한번 볼까요 뒤끝 장례를 한번 볼까요 35절 자 35절 35절부터 45절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욕망을 한번 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 10장 35절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대의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들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줄줄줄줄 줄까, 그치, 것이다, 열 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그렇지만 너희가 아데서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니다 인자도 섬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 아멘 혹시 우리 교회 모임에서 사실 장로 집사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직임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이 시간에 이제 소경 바디메어로 고치시는데 이 시간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시력이 안 지우신 분 눈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 눈의 모든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받을지어다 네, 네.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눈의 신경들 다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홍적인, 육적인 영약함들이다 예수로 회복되고 악기여한다면 예수님으로는 악기들을 내어 모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듣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저 무화과나무 저주하시죠 왜? 열매가 없다고 그날이 열매가, 열매는 맺을 철이 아닌데 어쨌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성전정화를 하시는데 11장 15절을 펴보세요 자 성전 첫결을 하세요. 11장 15절로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아무도 구를 가지고 을지않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니, 소기관들과 소사람들이이 소기원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누군을 죽일까 궁금아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 그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실상은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좀 적용을 적용을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사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을 뜻하지는 않아요. 굳이 이제 현대의 교회 건물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제대로 다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성전에서 이거 사고 파는 건 우리가 합리화할 수가 있거든요. 먼데서 오는데 양을 또비둘기를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가까이에 두고 이제 사고 파면 편리하고 좋다는 라 합리화가 가능해요. 물론 이권사업이 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서점이 있고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들이 어,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자 기도할 때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지 22절 26절 11장 22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시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루기를 넘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지 다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계속 기도할 때두 분을 통적할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법, 법, 법을 하이라.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않냐리시리라고 하시더라 아, 아멘 네자 아, 그리고 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 무슨 권위로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말하죠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자, 왜? 그들은 이제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대답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한 아들. 포도원 주인의그 예,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이 음. 이 포도 농장을 세낸 사람들의 결국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이,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예, 알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명답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17절, 12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주 이, 탁월한 답변을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활에 가한 논쟁을 하는데, 사도개인들이 질문했죠. 현대판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죠. 모세오경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형사, 형수취수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우리가 장가하고 십자, 시집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천사하고 똑같아져요. 성경을 보면 알텐데, 그걸 모르고 이런 무식한 걸 믿고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28절로 34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꼭 읽읍시다. 12장 29절로 31절을 다 함께 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너에게 대답하시네. 모든 명중에 첫째 명령은 오유를 알려드느라주너 우리 하나님의 니 너는 내 마음을... 계속 읽어주세요. 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큰 다른 계명은 없는 이라고 하시니라. 네. 아멘. 자, 뭐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되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조사.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지금 뭐라고 했죠? 주라고 불렀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흥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자, 우리는 보통 풍족한 데서는데 넣 빈궁한 처지에서 가난한 가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넣었죠. 하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헌금이 큰 거죠. 자, 종말과 재림의 교훈 어마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 13장에 하십니다. 13장에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이어서, 그, 마가복음에도 정말 그,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하니까 마, 태 마가복음 13장을 펴세요. 5절로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많은 속일 것이며.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의 또민족의 민족을 왕국이 나머지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라 이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또 먼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알려줘야 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 형제가 형제와 아버지와 아들들과 나의 자녀들을 축교하면서신들이 자기 부모를 대접아 일어나게 축교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음, 것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들은 음. 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아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점박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고리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주께서, 주께서 그날을 착하게 하셨다면, 하셨다면, 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꼭 받지 못할 것이든 그후에도 자신이 너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준날를결정게 하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된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인적을 모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자들까지도 유혹할 것이니로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날들의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의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예. 그 영광을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다 함께. 그리고 날선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며 땅의 맨 끝에서 땅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한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여러분, 저는, 그, 우리 휴거에도, 환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특히, 성도는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이제 휴거 사건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히려 더 환란 후 휴거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그 후에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날은 성부 하나님 위에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그 마지막 날은 성부 하나님 위에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이제 말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신 부활, 승천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자, 보시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죠. 모두 도망갔습니다.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제 우리나라로 뭐 국회에 재판과 모욕을 당하시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번 부인했어요. 세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그때 유다 지방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는지네 자그 이제, 그리고, 아리마드 요셉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자, 보면, 여기에 여러 얘기가 나와요.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어 잠들어 있는 걸 다시 이제 주님이 깨우시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14장 14장 50절 51절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또 알몸에 세마토, 세마포천을 두는 한 청년이 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가요 마가. 막아. 예. 마가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네, 어떤 분이 퀴즈를 드렸는데 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세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서 울었죠 자, 빌라도는 빌라도는 사실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벌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자, 여기에 군중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환호한 군, 군중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선동된 군중들이죠. 예, 선동된 아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이죠. 선동을, 선동당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선동되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주변의 인사를 십자가에 못 바뀌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함부로 선동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골고다언 덕에서, 그,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제 3시. 오늘날 말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예, 오후 3시죠. 이제 네, 제 6시라고, 제 9시라고 나와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는 하나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있고. 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뭘 묻혔어요? 포도주. 포도주를 묻혔어요? 식초를 묻혔어요? 포도주. 원어의 식초입니다. 원어에는. 예,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원어에는 식초로 나와 있어요. 식초를 이제 묻혔죠. 그 예수님이 오후 3시에 그날이 6월절이죠. 오후 6시 이후에는 6월절 다음 날이 되죠. 안식일이 되죠. 그러니까 6월절 6월절 제9시에 운명하셨죠. 성전위장이 위에사례로쫙 갈라졌어요. 이제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거죠. 자, 아리마 때 요셉은 지도자였는데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참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에요. 지금 안식구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구 첫날이니까 초실절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안식 구 첫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어둠고건세를 뚫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부하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에게 보금전파의 위임명령을 하셨죠. 지상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상명령을 하셨죠. 자, 자, 우리가 16장 1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로 18절을 16장 15절로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십제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오되 잊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르니니 즉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냄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마셨지요.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들이 지나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다른 목적들로 말씀을 확실중해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표적이 우리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돼요. 자,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라니 우편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많은 표적들이 따르고. 또 말씀을 확고하게 하셨죠 아멘 음.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눈에 들어오시죠 음. 쭉 스토리 형식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냥 갈 수는 없죠 아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좀 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제가 좀 누가에 좀 편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 형제 마가, 우리 신앙의 선배께서 천국에서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마크를 한번, 자, 다시 한번, 여기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리 그들이, 그들이 이름을 말하며 여기 제가 읽을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더 아멘 자 그럼 여기 한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여러분 읽어, 읽으세요 어읽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여기 읽어주세요 And when they drink d e a d l 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자, 그러니까 이런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라요, 따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요. 귀신 쫓아내죠.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해를 받지 아니해요. 병든 사람이 속런지직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여기에 뭐 제가 해석을 더하고 싶지 않아요. 해석을 더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이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가기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힘드셔도 한번 우리가 같이. 17절, 18절 한번 제보려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로 'sain' 인데 보시면 세메이아 좀 비슷해요. 세메이아 읽어볼까요? 세메이아, 대하면 yeah, 나오죠. 대, yeah. 자, 토이스, 도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oys. 지금 여기 우리 굳이 말하자면, 현재 완료 분사 형태네요. 자, 보면 자, 자, 자, 피스티오가 뭐죠? 밑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보겠습니다. 자, 피스, 피스티오사신 피스 피스티오사신. 피스티오사신. 피스티오사신. 피스티오사신 피스티오사신 여기 엡실론과 윕실론 열면 무슨 발음이 나요? 유 발음이 돼요, 유 발음이. 얘가, 에 발음, 위 발음 나는데, 에유에 하면 딱뭐 U 발음이 돼요. 다음에, 피스튜 사신. 피스 s 사신. 이걸 보면, 이 형태를 보고 저는 이제, 현재 완료라는 걸좀 알게 됐죠. 음. 자, 자, 여기 지금, 자, 믿는 사람들이죠. 음. 자, t o i s 피스튜 사신. 읽어보겠습 시작. 토이 스피스 튜스사스 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따를나요 타우타 <놀라> 타우타. 타우타. 타우타. 타우타 영어에 디스나 덫 복수형은 디스도우스인데 이건 모조리 격변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법을 하면서 어, 여러분하고 배우기전에 타우타 하면 디스 이것들을 이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여기 여기도 이제 파라가 뭐죠? 옆에죠. 옆에. 뭔가 따르는 거예요. 파라. 파라, 그 다음에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할 때는 뭐죠? 프리우마가 내 성령라는 이거죠 그렇죠.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임하시는 성령은 파라클로이토스의 성령이고요. 파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파라, 여기에 보면 자자 자, 여기 보면 오미크론하고 윗실론이면 무슨 발음이 돼요 우발음이 되죠? 음. 자 파라 콜루세세이 se 시작 파라 콜루세세이 파라 콜루세세이 이걸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미래형 이란걸 알아요 <목소리> 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a company will a company죠 para 콜루세세이 아, 파라 콜루세세이, 콜루세세이. 자,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 어, 토이스 피스튜사신한테 이러한 타우타 파라 콜루세세이가 따라다녀요 이러한 표적이 자 세메이아가 따라다니는데 뭐죠? 엔 토입니다 토, 토토 오노마이 오노마티. 오노마티. 오노마티 자 여기 지금 토 오노마티 토 오노마티 호에토에서 이게 지금 격변한 일단은 더라고 알아두시고요 다 다음에 무무 무. 나의 이름으로죠 나의 이름 안에서 뭐죠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다이... 다이...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아 다이모니 이 귀신들이죠 마귀들 자, 다이모니아 복수형, 마귀들을 음. 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액. 액. 액. 액. 발루신. 액, 발루신 여기 보면 저는 이 액을 보면 발루신. 지금 액과 신을 보고 아, 이게 지금 복수형 미래구나, 미래 동사다 이걸 아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주어가 안 보이니까 여기 보세요. 인토 오노마티 투 다이모니아 엑 발루 시나미 여기서 주어가 안보여요 동사 주동사가 뭐죠?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낼 것이다 여기서 찾아다 야아 이게 3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있네 시나 하면 3인칭 복수 어미거든요 아 그래 They will cast out 예. 그들이 이제 쫓아낸다는 거구나 누구를? 다이모니아를 이 마귀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야자 엔토 오노마티 투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로 사이스 이거 글로 사이스 글로 사이스 글로 사이스 다음에 얘는 랄레스 수신 랄레스 수신 랄레스 수신 랄레스 수신. 랄레 수신 여기에 이제 동사에 이제, 이게 붙고, 이제, 이 수신을 보면, 미래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카이나이스. 카이나. 카이나. 카이나이스. 카이나. 카이나. 새롭다는 거예요. 음. 새 방은, 새 언어를 말할 것이네. 주어 안 보여요. 음. 그럼 얘를 보고, 음. 데이 윌, 데이 윌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형, 음. 3인칭 어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러분 벌써, 여기, <웃음> 씬, 씬 하는 거 보고, 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미래형 3위체 거미를 지금 이제, 음. 이해를 하게 되신 거죠? 자, 카이는 뭐죠? 카이. 카이, 그리고죠? 엔, 음. 타이스, 타이스, 캐르신. 캐르신. 캐르신. 캐르신. 캐르신. 캐르신. 자, 그 다음에, 엔, 타이스, 캐르신 하면 뭐예요? 음. 캐르신. 손을 가지고, 그들의 엔타이스, 엔타이스 크리스. 이게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가 다 지금 해석이 가능해요. 그들의 소유격이라는 걸. 이게 격에 따라 이렇게 전지사에 따라 변해요. 응.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다음 얘는? 오페이스. 오페이스. 오페이스. 뱀들이에요, 뱀들. 응. 서펜. 그다음 얘는 뭐죠? 아루신 아루신 아루 아루 아루 아루 여러분 이제 복수형 어미 씬을 이제 아시겠죠? 미래 복수형 어미 미래 3인칭 복수 형이죠 그쵸? 그렇죠? 씬자 아루신 하면 뱀들을 뭐죠? 집어 집어 올리는 거죠. 자칸 앤드이프 칸. 칸. 네, 두개 합쳐놓은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나시몬 사나시몬, 사나시몬, 부사입니다. Deadly, Deadly. T e Any, anything이죠. 그다음 에 얘는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피오신. 그들이 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신다 해도, 그쵸 마신다 해도, 자, 그다음에 뭐죠? 다음에 자, 우, 매. 우, 매. 우, 매. 우, 매. 예, 노란 뜻이고, 매는 꼭 기억을 해. 나시라는 뜻이에요. 자, 아우투스. 아우투스. 아우투스. 아우투스 이건, 아우투스. 땜이죠? 여기는? 블랍스. 블랍스. 블랍스. 블랍스. 얘는 푸시에 푸스 발음이 나요 블랍스. 블랍스. 블랍스.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쵸? 이게 이제 설령, 독을 마시고, 자, 이게, 뱀을, 이렇게 이제, 뱀을 들어올린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에피. 에피. 에피. 어폰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아로스투스아로스스 자, 병든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음에 여기는, 자, mm. 헤리라스. 캐리라스. 아. 캐리라스. 헤리라스. 헤리라스. 헤리라스. 헤리라스. 자, 나, 나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걸 보시면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져요 자 벌써 여러분 헬라어를 어느정도 읽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헬라어를 이렇게 삽입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시키시 이제 읽, 읽는 정도는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이렇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마태 마가복음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